엄청 어지럽거든? 아 아구, 아구 잘했어. 아구 잘했어. 아구 잘했어. 아 잘했어. 잘했어. 잘했어. 잘했어. 우와. 우와. 제가 유연해가지고 <웃음> 고양이 <웃음> 귀여워 응, 이런 느낌 귀고워 어, 이거 너무 귀엽죠 저 이게 너무 귀여워 이거 특히 다빈 느낌도 좋지 이런 약간 궁금해하는 느낌 <웃음> <웃음> 뭐해 <웃음> 이게 되게 밝은 느낌이어서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 그거 마음에 들어? 음. 누구야? 사과 났어 사어이딨어 계속 러고 있어 얘도 얘도 그냥 예뻐. 얘도 예뻐. 얘도 예뻐. 어, 우와 막 뭐, 어, 이런 느낌인데 얘는 아기자기한 느낌인데. 오 어, 그러니까 어, 이런 밝고 응. 본 적이 응. 없는 것 같아. 그럼 뭔가 묘하게 힙해. 힙해 그런가? 아니 지금까지 엄마 이런 책 봤어? 아, 이런 응. 책 어디서 본것 같아 사실. 응, 응. 봤어. 본 적은 없지만 우리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있는 걸 보면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클리셰야 이게 근데 얘는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? 응 어. 그리고 생각해봤어 사람들은 우리 재롱이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그이 모습이 이 얼굴이 아무한테나 있는 얼굴이 아니에요 그런 거? 제롱이한테와 있는 얼굴이야? 이이롱이 눈매, 제롱이가 약간 눈매가 한 요만큼 기울고 이 콧구멍 착착, 그 입, 이 입이 히트 히트 히트. 이, 그리고 요 표정이랑 요 표정이랑 너무 똑같아. 그니까, 그러니까, 아 얘가 얘야, 아얘그 말티즈구나, 음, 그러시다는 거야. 그 얘도 어, 아, 아 뭐, 기, 아 귀엽다. 여기서 가는 거야. 미니 출판사. 내가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어. 내가 살아 생전 내가 이런 걸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. 문과생. 나는 평소에 한글과 워드만 썼어. 이제 회사 가서 엑셀. 근데 지금 내가 일러스트레이터를 건들고 있어. 진짜 오늘 깔았어. <웃음>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. 그리고 다할수 있다 이거야. 어. 아니야. 아니, 참나, 아니, 진짜. 나오게두번째거든 어. 많이 올라와가지고 전것같아 색이 막 이것처럼 날라가지도 않게 방 한번 찍어 찍어보세요 무거 여기는 어어 보고 재롱이 관심가진다 엄마 이거 잘라줘요 우와 우리 재롱이 이거 재롱이 최했다 엄마보다 낫다 재롱아 이거 미책이다 책도 읽어봐 응. <웃음> 우에 오, 너무 이쁘다 와 재롱이 냄새 왔다 재롱아 이 재롱이 나오네 재롱이 볼 재롱. 거야 엄마보다 화깡 났네요. 예쁘지? 알록달록하지? 반짝반짝 <웃음> 얘왜 이러고 있대? <웃음> 알았어. <웃음> 재롱 해봐라. 네가 좋아하는 거. 이거 일부러 가져가서 찍은 거야. 그래? 대단하다. <웃음> 우와. 애기 봐봐. 응?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<웃음> 알았어. 알았어. 아, 보지 말고 그만 어? 보래, 알기 보래. 그래. 미안하다. 이것도 너무 귀엽지? 귀엽다. 이것도 너무 예쁘지? 우와. 귀엽다. 이것도 너무 예쁘지? 어, 알았어요. <웃음> <웃음> 책 만지지 마. 이것도 귀엽지? 응. <웃음> 여기 그쯔랑매진 맞나요? 잘했어요. 참 잘했어요. 예쁘다. <웃음> 이사진에 응. 비밀을 알려줄까? 사실 이날 이걸이 목걸이를 까먹고 가서 이거 내가 합성했어 <웃음> 이거 합성한 거예요 그이요 트레이드마크를 합성해버렸으 <웃음> <웃음> <웃음> <트레이드마크를 합성해버렸어. 웃음> 출판사 편집자님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재롱이 <웃음> 닮았네 베르스트셀러 작가님 백제롱 축하해 <웃음> 어. 음? 이거 어떻게 좀 인증샷을 좀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케이크 꺼내니까 왔어. 어, 지 <웃음> 이거 얼어가지고 좀이따녹혀해서 줄게. 설마 이거 이거랑 좀 맞췄나봐. 모자 색깔이랑. 어, 그치? <웃음> 아 줄게 줄게. 얼었어. 깡깡 얼었어. 기다려봐. 제발. 맛있어? 그거는 좀 딱딱할걸? <웃음> 맛있어? 참네 아 잘, 잘 먹네 어 잠깐만 여기 침대잖아 어? 아니 아까 응. 얘가 이만큼 먹었거든? 근데 생각.. 아니 잠깐만 <웃음> 너 여기서 먹어라 <웃음> 맛있어? 생각해보니까 침대인거야 <웃음> 재롱이 책도 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, 음 좋겠네 재롱이 좋겠다. <웃음> 생일인가? 생일인가? <웃음> 왜 이렇게 맛있는 <웃음> 걸 주지? <웃음> 바닥에도 맛있고 맛있지 위에도 맛있고 다 맛있다. <웃음> 와 재롱이 좋겠다. 빙수, 빙수야 끓고 먹어. 숟가락 가져올까? 끓여줄까? <웃음> 아 귀엽다. 다른 거 줄까? 재롱아 황태표 줄까? 안 <웃음> 껌. 아, 먹혀. 껌. 안 먹혀. 아재롱아 지금 각났다 재롱아 껌 줄게. 그만 먹자.